신전떡볶이 먹을까? 매콤하고 카레향이 은은해 맛있지 오징어튀김을 크게 한입 먹었는데 튀김옷이 벗겨져서 너무 당황했지 공싸은드 맛있는데요? 와, 괜찮다! 이번에 오징어튀김. 요게 되게 비싸더라고요. 2,500원? 근데 하나에 2,500원은 아닌 것 같고, 세개에 2,500원. 어, 살이 튼실해서, 좋아요. 어묵, 잡채 말이. 저는 개인적으로 잡채 말이를 제일 좋아합니다. 살짝 매콤한. 고추향이 나는 잡채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어플에서 주문할 때 치킨 윙이라고 써 있었거든요? 근데 10개에 2,000원이래요. 그래서, 헉, 뭐야! 닭날개를 10개에 2,000원 해주는 거야? 그래서, 뭐지? 하고 시켰는데, 이런 게 왔어요.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! 맥너겟 작은 버전! 그런 맛입니다. 만두! 안에 진짜 당면밖에 안 들어있는 옛날에 막 이걸 막 그렇게 불렀는데 공갈만두라고 할머니들이 이런 약간 고무대야 같은 데다가 튀김 막 이렇게 꽈배기랑 뭐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거보다 큰 요만한 만두 안에 당면만 잔뜩 들어가 있는 그걸 튀겨서 막 팔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. 아이, 잠깐! 또 너무 정신없이 먹기만 했네 일단 여기까지 먹자 오징어 먹고! 밥 먹어야지! 다음은! 참치마요 덮밥입니다 간장을 넣는 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하다. 이게 그냥 먹어도 스팸 때문에 간이 맞거든요. 스팸이랑 같이 먹으면 짭조름한데 근데 밥이 약간 밍밍하니까 밥을 몇 숟가락 먹었으니까 조금만 넣어야지. 다음에는 참치마요랑 먹어야지. <웃음> 지난번 입덕가이드 신잔떡볶이 편에서 슈기님께 배운 4개 한 번에 먹기!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개라니 <웃음> 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